블랙핑크 지수 솔로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엄청 매혹적인 느낌 헉, 뒷면도 있어요 너무 예쁘다 자 까보겠습니다 먼저 알라딘 특전 포카가 왔어요 헉? 뭐야 한 장이 아니야 짠 요렇게 홀로그램 짜잔 와 너무 예뻐 헉와 미쳤다 아니 무슨 명화 같아요 전 요번에 알라딘에서 1 6 3 0 0원에 구입했습니다 짜잔 여기 속에 CD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토북 요건 가로로 보는 형식입니다 미쳤어 너무 예뻐 미쳤다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 꽃이랑 그리고 이렇게 땡스 투 메시지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사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책갈피 같은 느낌? 짜잔 이렇게 우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카 와 너무 기대돼요 진짜 하나씩 까볼게요 뒷면도 되게 예뻐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 하나 둘셋 짜자잔 요렇게와 너무 예쁘다 진짜 대박 이번에 너무 예쁜데 진짜 이렇게 해서 블랙핑크 지수 솔로 앨범 깐끝어 그래 앨범 아이브가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아이브 앨범 이렇게 세개 준비해봤는데요 요거 먼저 한번 까볼게요 요번에도 엄청나게 매트하고 되게 심플하게 되어있어요 요거 알라딘에서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와 미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예뻐 요번에 옷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 가사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북이 하나가 더 있네요 요거는 빼고 아 원형이 너무 예뻐 요렇게 이건 약간 야외 화보 같아요 자그 다음에 포스터 원영이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대박 너무 이쁘다 진짜 그리고 이건 CD 짜잔 요렇게 포인트 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보니까 스티커 같은데요 짠요렇게 어리즈가 나왔어요 어, 이뻐 그리고 이거 와 이것도 원영이 같은데 대박 너무 이쁘잖아 진짜 와 완전 미쳤다 자 그리고 포카 오늘은 원영이나 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뒤져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유진이 와 저번에도 유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유진이가 나왔네요 대박 만족이야 완전 이거 주얼 두 개도 마저 한번 까볼게요 2탄에서 만나요? 뭐 그래, 아 이번엔 브 이탄 주얼 앨범 두개 까볼게요 짠, 요렇게 누구 주얼이 왔을까나 짜잔 아 레이 이거는 이서가 이렇게 나왔네요 오 좋은데 짜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얼 앨범은 처음인데 요거 하나당 12,600원씩 알라딘에서 구입했습니다 요렇게 CD가 있고요 짠 레이 뭐 이렇게 필름이 들어있어 요거는 이서 어, 이뻐 <웃음> 이서 포토북 요거는 레이 어 이뻐 흰거머리 너무 잘 어울려 요거는 짜잔 원영이 접지 포스터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이것도 어, 원영이 원영이 두개자 그리고 포카 요거는 뒷면이 이렇게 까만색이네요 이전에 뽑았던 건 유진이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뒷면이 하얀색이었어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하나 둘셋 짜잔 레이가 나왔습니다 아까 레이 뽑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요렇게 레이가 나왔고요 하나 둘셋아 미쳤다 원영이 내가 갖고 싶은 거두개다 나왔어 왜 이렇게 좋아? 미쳤다 진짜 이렇게 해서 요번에 컴백한 아이브 앨범 깡. 완전 대성공 뭐 그래 앨범땅요번에 컴백한 캐플러앨범 한번 까볼게요 캐플러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요렇게어 이번에 좀 약간 캐주얼한 그런 컨셉인가 봐요 짜잔 어 귀여워 여 강아지 발바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전 이거 이번에 알라딘에서 17,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먼저 포토북 되게 약간 나른한 그런 느낌? 여기 뒤쪽에 가사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CD 짜잔 요것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어요 어내 얼굴 비치는 것봐 자,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요렇게 유광 포스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엽서가 요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요 짜잔! 오 요거 영은이 짠! 어 요거는 샤우팅 이렇게 엽서 두 개가 나왔고요 요런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요거 타투 스티커래요 요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물 묻히면 타투 되는 거자 그리고 요거 요렇게 어요게 뜯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어 이거 메시지 요렇게 감성적인 메시지가 또 있고요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두 장이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까볼게요 요거부터 하나 둘 셋! 짜 어 요것도 영원이가 나왔어 요렇게 요것도 하나 둘, 셋 짜잔 요거는 다연이가 나왔습니다 어 포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진짜 이렇게 해서 캐플러 앨범 깐끝뭐 그래 앨범 까! 오늘은 채연이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어머머머 미쳤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만두머리 채연이가 있어요 짜잔 완전 하이틴 느낌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18,600원에 구매했습니다 러면어 여기에 구성품 들어있고 포스터인가 봐 <웃음> 아니 뭐야 귀여워 이거 약간 시험지 같은 거야 완전 센스 있네 진짜 그리고 뒷면에 포스터가 있고요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려 아, 귀여워 이거 아까 만두머리 체온이다자 그리고 여기 맨 뒤에 이렇게 이것도 하이틴 느낌 나는 CD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맞다 부성쌤자 먼저 이거 스티커 어, 이게 너무 귀여워요 견출지에 이름 써져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엽서 짜잔 요렇게 채연이가 있구요 아 뭐야 족진가봐 약간 이렇게 좁은 모양으로 인쇄가 되어있어요 어 이거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짠 요렇게 보시면 학생증이에요 자 그리고 포카 요렇게 두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 교복 입은 채연이가 있구요 하나 둘셋 짜잔 요렇게 요렇게 두개 가 나왔어요 어 예뻐 이렇게 해서 이채연 앨범깐 끝어 그래 앨범깐 제가 좋아하는 NCT 도재정 앨범 가져왔어요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포토 버전 먼저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자잔 진짜 멤버 조합 미쳤어 자 까보겠습니다 요렇게 어, 되게 웨트한 재질이구나 전 요거 알라딘에서 16,300원에 구입했어요 와 완전 고급스럽다 어요 포카 있어 어 요번에 되게 섹시한 그런 컨셉인가봐 오마이갓 자 그리고 맨 뒷장에 요렇게 CD가 있는데 CD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자 그리고 포스터 짜잔 포스터는 도영이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접혀가지고 너무 아쉽다 자가요 포카 구성은 뭐가 다양하진 않은데 포카가 두 장이나 들었습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어 요거는 세명 포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어, 너무 잘생겼다 <웃음> 아 그래서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하나씩 그려져있나 얼굴이 자 나머지 하나 하나 둘셋 짜잔 저 포카 처음 가져봐요 대박 멋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제 다음 앨범에서 두나만더나았네 <웃음> 욕심쩔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재정 앨범과 끝 2탄에서 또 만나요 뭐 그래, 에반깡, NCT 도재정 2탄 이 박스 버전도 한번 까볼게요. 이것도 포스터부터. 어, 헐, 재현 버전이야. 미쳤다. 너무 좋아, 진짜. 자, 이것도 까볼게요. 오, 이렇게 마크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오, 되게 고급스러워. 이 박스 버전은 알라딘에서 22,300원에 구입했습니다. 자, 짜 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들었어. 헉, 재현이. 일단 여기 안쪽에 CD가 있는데, 와, 이번에 진짜 되게 고급지게 뽑았다. 예쁘다, 너무 예뻐. 자, 그리고 포토북 오, 이번에 컨셉이 또 되게 다르네. 아, 이게 완전 박스가 재현 버전인가봐요. 재현 사진밖에 없어. 헐,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엽서. 이렇게. <웃음> 미쳤다. 오.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가사집이었어요. 이렇게. 뒷부분에 요런 흑백 이미지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요거. 까이 너무 아까워. 음, 어, 아, 이거 향기 나는 거예요 와, 냄새 되게 좋아. 뭔가 그 남자 향수 냄새인데 좀 시원한 그런 느낌. 자, 그리고 포카. 요거는 포카가 한 장이 들었네요. 요거 한번 까볼게요. 아, 누가 나오지? 도영이랑 재현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하나, 세 셋! 진짜 재현이 포카 어, 갖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너무 좋아 <웃음> 이렇게 해서 NCT 도대정 앨범 깡. 깐 오늘 앨범 깡 BTS 슈가 솔로 앨범 나왔다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한번 까볼게요 자 일단 요거 알라딘 특전 요렇게 슈가가 솔로 앨범에서 어거스트 D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요렇게 디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북마크래요 자, 그리고 앨범 짜잔 요기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디데이라고 적혀있어요 오 멋있다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18,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열어볼까나 짜잔 오 뭐가 되게 많이 들었다 일단 포토북부터 오 이렇게 뮤비를 봤는데 약간 홍콩 느와르 영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자 안쪽에 CD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사람 모양이네 이거 그리고 이건 스티커 그리고 이거 어, 이건 포스터인가 봐 짜자잔 오 멋있는데 이렇게 포스 있는 모습의 포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건 뭐지 오. 가사집인데 되게 약간 신문지 같은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거 약간 엽서 같은데요 짜잔 어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헉, 이거 너무 멋있다 제가 또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거 와 이거 뭐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여기다 넣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필름이랑 종이가 있고요 이렇게 글씨가 찌직찌직 거리는 느낌 오 미친 <웃음> 어, 너무 신기해 이 종이가 보니까 뒷면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찌직찌직 거리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되네요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장이나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 하나씩 까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오 귀여워 이렇게 풋풋한 느낌의 용기가 나왔고요 이것도 하나 둘 셋, 짜잔 어, 요거는 그 누아르 스타일 용기 이렇게 하나씩 나왔어요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서 슈가 솔로 에본 깡 막뭐 그래, 앨범 깐? 오늘 세븐틴 앨범이 좀 늦게 와가지고 오늘 한번 까볼게요 짜잔 되게 특이해요 상자가 이렇게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이거 알라딘에서 19,300원에 구입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먼저 포토북 약간 체육관 컨셉 어 이런 캐주얼한 것도 되게 좋다 그리고 요거는 가사지 짠어요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상자 안쪽에 이렇게 CD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포스터 짜자잔 요렇게 어 되게 포스 있어 자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 우지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되게 귀엽다 이런 식으로 뗄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북마커 책 모서리에다 껴서 쓰는 거예요 요렇게 조슈아가 나왔습니다 어 이거 깨알같이 되게 귀엽다 맞다 그리고 특정으로 이 엽서랑 그리고 요포카가 왔습니다 일단 요 엽서부터 하나 둘셋 짜잔 어, 이거 D 에잇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포카 이렇게 두 장이 들었고 요건 특정 포카 이거 먼저 까볼게요 하나 둘셋 짜잔 이거 원우가 나왔습니다 이거 뮤비 찍을 땐가 봐 그리고 요거 하나 둘셋 짜잔 요것도 D A c 이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웃음> 좋았어 자 마지막 하나 짠정환이가 <웃음> 나왔습니다 헐 완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세븐틴 앨범 깡. 끝